연애때와 같이 하루 한번 여러 아카뚜카페기 캠페인을 버리던 플레이어는 갑자기 생겨난 책장에 드디어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품고 다가서지만 공백의 또다른 장난으로 추정되는 책장은 살아있는 자의 손에는 잡히지 않았고 이때다 싶어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고자 한 망령 테네브리스가 책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테네브리스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책장 속에 쓰여진 주인공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유사광기 릴리 부른 메레인이었습니다그 옆에 자신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섞여있을 것이라는 테네브리스의 충고에도 계속되는 콘텐츠 가뭄에 목말라 있던 플레이어는 건드려서는 안 될, 부패된 기억 속 이야기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노무지 데드미트 팩토리 에피소드 3에서 등장하는 보스와 동일인물이라 보기에는 괴리감이 너무 심한 모습에 최초의 소울워커 로드는 이게 이리스인지 테네브리스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게 테네브리스를 리스라 부르며 그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어인까지 합세한 냄새나는 남정네 3인방의 소개가 끝나고 베티의 서브 퀘스트에서 언급된 기존 잔디에블 캠프의 일원이었던 레르펜너와 혐성불노주머니 이리스의 등장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안채 다음 스토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게됩니다. 로드의 까칠한 말투와 함께 시작된 테네브리스에 대한 명칭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여기서 미디엄은 테네, 켄트는 네브, 로드는 리스라고 플레임으로 불러달라는 테네브리스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지들끼리 멋대로 명칭의쪼디알를 만들어 기존 잔디에블 캠프에는 과연 악마도 영혼을 거두러 왔다가 손절할 정도의 인성파탄자들만이 모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현재 의도치 않게 공백으로 빨려들어간 사람들 중 생존자들이 결집하여 모인 잔디일블캠프는 위험하건 안위험하건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이자는 구원의 소울워커 로드의 숭고한 취지를 기반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 또한 없지 않았었고 그 선두주자에는 항상 형성 이리스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가만두지 못하는 귀여운 상의자 레르펜드는 항상 이리스와 티격태격하고 있었고 이들을 중재해주는 건 모두의 우상인 로드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된 구출작업 기이하게 여길 만큼 많은 소울정크들이 들끓는 현장에서 불길한 예감 불기란 예감 불길 예감과 함께 삼류 로맨스에서나 나올 법한 멘트를 주고받으며 생존자들을 수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저먼 발치에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머리가 많이 아픈 아이 릴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 어, 다행히 켄트에게 관계 지급받긴 하는군요. 그 표현이 훨씬 더 심하다는 자가든 무슨 표현이든 틀리지 않아. 대자이어 에너지는 결국 사람의 이성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쨌든 대자이어 워커인 것은 확실한 것. 여자 한 명으로는 모자란지 정의의 소울워커 테네브리스는 머리가 아픈 아이에게도 데이트 신청을 권해보지만, 군심이 감파되어 대화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불화를 치면서 이만 벌림은 거짓말이 정의의 맨매를 들게 됩니다. 문자인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유사관기답게첫 등장에서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 채, 릴리는 정의의 돌파대로 먼지나게 처맞은 뒤 무대를 뒤져 옮겨 끌려가게 됩니다. 힘프에 구금되어 모종의 고문을 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스탠드를 꺼내 저항을 해보지만, 어딜 보시는 것이죠? 그건 제 환상입니다. 라며 중의중의한 능력을 지닌 어휘네계수가 자신의 실체를 뜯기게 됩니다. 그 뒤로 우리 정의는 순진한 진을 이용하여 릴리를 자신에게 복속시키려 해보지만 몬스터와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지 우리 진따의 눈물어린 호의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무건수행을 계속하였고 아니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는가? 이 상황에 따라 미치는 탈착식 광기인지 뭐 이도저도 아닌 유유부담에 폭발하기 직전까지 간 캐릭터들 대신에 하루의 인성이 터져버렸습니다. 신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피해를 유발하는 릴리의 스탠드 때문에 열이 뻗진 테네브리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의의 불바다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 릴리에게 굴다리로 따라와를 시전하게 되고 이를 기대한 듯 의아한 기운을 품는 릴리를 데리고 어둡고 으슥한 뒷골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던 로드는 테네브리스를 급히 막아서지만 이 또한 우리 테네브리스의 정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주변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쉬어도 되겠습니까? 적이라면. 별빛이 춤추는 낭만적인 밤하늘 아래,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남았는지 끈질기게 집착되는 테네브리스를 안쓰럽게 보는 릴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자이어 워커가 된 경위를 설명하며 잠깐의 담소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야 쓰겠냐는 등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말같지도 않은 협박을 일삼는다는 정의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죽음을 각오한 릴리는 악마도 울고 갈 테네브리스의 부패된 정의의 치를 뜰며 따라가고 도착한 굴다리의 앞에는 극염룡이 나아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 릴리씨... 제 마지막 성의입니다. 죽어... 아직 난... 넌! 난... 제가 조금 더 팔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깜짝스럽게 나타난 책장과 테네브리스를 통해서만 볼수 있는 과거의 부패된 환상 죽음을 각오하고 테네브리스의 더러운 정의에 맞서는 릴리 그리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켄트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공백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 커럽티드의 코드 광길 위에 숨겨진 결사의 기록이었습니다